앞으로 다가올 좀비시대에 대비하여 여러분들께 생존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즉, 서바이버는 20명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좀비의 수는 80명가량이 됩니다 쫓아오는 좀비에 대비하여 꼭 살아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깜짝이야! 아씨 죽어! 죽..죽아! 죽어. 아이씨.. 아이 미치겠네? 어? 물이다! 어 됐다! 어 됐다! 나왔다!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어! 어! 어! 어, 어, 어 나왔어! 하하하저 <웃음> 상황 알지? 아 그래? 아 연비도 평화롭대 근데 어디 줄을 알아야 가지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나랑 같이 갈래? 그렇지! <웃음> 그렇지! 좋아 좋아 내 편까지 든든하게 평화롭단 말 취소. 오케이 확인. 아 좋아 강아지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더 있으면 왠지 위험 감지. 아 미친. 죽어. 주, 죽어. 죽어. 죽어. 가라. 가라 나의 강아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스포츠. <목소리> 미친 야, 여기 떨어지면 죽어. 야, 씨. 아이, 씨. 주... 아니, 왜 습. 수... 야, 씨. 미친. 미친. 내가 자살을 일을 했구 내가 자살을 일을 했어. 내가 자살을 일을 했어. <목소리> 어 귀소 본능도 아니고. 아 미쳤나. 아이자유. 고기 먹고 둘, 그러면 싸울까 이거. 아 여기 여기 여기 높은데? 뭔가 높은데? 아, 아 됐다. 둘이면 여기서 이제 처리하고 도망가자. 후, 19%? 오 박스. 오케이 좋아. 강아지 좋아. 강아지 좋아. 아, 미치. 몇 명이야? 몇 명. 나이스. 더 있나? 28%. 아. 어. 와, 씨미친다 와. 내가 좀비 집으로 왔네. 좀비 집으로 왔어, 내가.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여기 협곡 뭐야 이거? 일단은 철풀 세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어? 어? 사람 목소리다. 케빈 사! 파크모 어디야? 나 여기 밑에 수중 동굴 밑에 있어요. 어? 수중 동굴이라고? 아, uh 하 -huh. 너무, 뭐 아무 없어요 위요 위로 올라고 지금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 p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나 아까 깊게 들어갔다 p 죽을 뻔 했음 아 진짜요? 아 깜짝이야 <웃음> 뭐야 좀비머리가 있네? 아저 시청자 좀비 e 마리 잡음 그 친구들이 머리 쓰고 있길래 훔쳐왔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 아, 어, 좋아 좋아. e e p keep, keep, 은 e e p keep, keep, keep, k e 오 드디어 비가 꼈어. 와우. 와우. 어 저기 갔어요. 어. 저기 유적? 아 어, 저기 이미 제가 털어 먹고 왔죠. 개빈. <웃음> 일단 금투구 하나 남는 거 드릴게요. 어 굿. 좋다. 어그럼 이제 파밍해 가지고 우리는 생존 동맹인 거야. 어 좋아 좋아. 어왜 왜? 아 죽여. 오케이. 오. <웃음> 우와! 아니, 캡처 안 되는 게 자꾸 덤벼? <웃음> <웃음> 이쪽 어딘가에서 동굴 하나 좀이쁜거 찾아가지고 mm -hmm. 아이거어우씨친구아용나양동이만들었는데이거 용암 하나 갖고 있어야겠다 mm -hmm. 어 뭐야 고마워 고마친구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어, 우리만 안 들려 저 사람들은. 해골은 걱정하지 마. 우리 강아지 있어. 강아지. 보이나? 표지판은 보이지? 표지판 보이지? 표지판 어, 보이지? 어. 좀비랑 소통을 아, 시도하겠다고? 야, 저 좀비 한번 설득시켜 볼까?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Come on, c m 로 와, 이로 한번 c o 가면 살려 줘. <웃음> 가면 살려 줌 <웃음> 어, 가면 살려 줌 파! 여기 여기 읽어 봐. 어, 여기 읽어 봐. 이거 읽어 봐. 이거 읽어 봐. 이거 읽어 <웃음> 봐. 이거 읽어 보라고 이거. 읽어 <웃음> 봐. <읽어봐. 이거> <웃음> 아유, 씨 자식들이. <웃음> 쟤는 죽여야겠다. 쟤는 죽이겠다. 안 되겠다. 음. 간다. 얘 간다. 네. <웃음> 네잘 알아듣네. <웃음> 가네. 어, 잘 알아들어. <웃음> <웃음> 네. 아 여기 마녀있어 하필이면 또 아유 가기 어렵게 집사람을 잃었거든 <웃음> 집사람 아, 그치 <웃음> 집사람 잃었어? 아, 이선 어디갔냐? 몰라 그 집사람 스폰이 뭔가 봐 근데 이 근처가 스폰이라서 애들이 자꾸 오는 것 같은데 좀비들이 요 근처 지금 스폰이랑 가까워 여기 올라가자 어, 아저 위에 철이 있긴 아또 내려왔어 이 새끼 <웃음> 아 아니네? 아, 죽였어! 아, 컷! 아 저건 죽여 여기야! 에이 <웃음> 으핳 야이씨 야 가려다가 다시 와서 때리잖아 야, 좀비는 좀비야 <웃음> 벌써 혼자 나감? 아나 빠르다 진짜 아 정상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정상에서 만나! 아 들림 들림! 가고있음! 오케이! 아 여기도 뭔가 아 뭐야 수중동굴이야? 진짜 이 새끼 <웃음> 늑분질기 어위에야 위에 있는 아니, 위에. 아니, 아니. 위에. 아 그나마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조금 버틸만하다. 와나 네.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너무 아, 빡셌는데. 너무, 너무 적적했어 나는. 아이고. 꾸 어디 있지? 이 사람 어디 갔지? 어디 왜, 목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버리는데? 꾸몽. 꾸몽쏘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았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오케이 아 여기서 만났다 오케이. 옆방에서 유성이 어디냐고 소리치는데 뭐라하지? 어디야? 아니 이 부부 이산 가족 된거 어떻게 찾아줘야 돼? 남편 찾기 대모 <웃음> <웃음> 남편 찾기 대모. 달맞이네 달맞이 어? 근데 이럴 다리 때야? 다리 보이는 쪽으로 와 이게 맞나? 이 지시가 맞나 지금? <웃음> 맞지 않아? 방향 맞잖아 다리 보이는 방향은 맞지 어 방향은 어, 맞지 그치. 그 방향은 아 그치 스폰으로부터 그치. 달 쪽이니까 다리 보이는 쪽으로 와 멈춰나 <웃음> 이게 맞아 지금 메시지가 근데 그럼 좀비들도 오는 거 아니야? 좀비들은 이거 채팅 못 본다 그랬잖아. 근데. 좀비들, 그러니까 어, 생존자끼리만 어, 소통가능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옆방에서 계속 이래. 지금 아 옆방이야. 아 아니, 맞네. 아, 옆방에서 들리겠네. 아, <웃음> 아, 아 옆방이구나. 아니 아, 아, 나멀리서 아, 아, 소리 들리길래 소리 아 맞네. 바로 옆방에 있긴 있네. 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 협곡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 아, 어얘왜날 드나? 오 구. 어 이거 낼름 그냥. 아니. 에이. 에메랄드 저기 밑에 빠진다. 많은 거 같은데? 아 진짜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저기 저, 또 있다! 저기. 헉, 진짜 에메랄드! 어, 어 근데 이거 추락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기리밀를만안 돼! 야 지금 물이... 사장님 받질 않았네 이거? 그니까 러 어? 어? 설마? 어이 죽는 줄 알았잖아 에이... 설마 떨어져 죽는 바보가 아까 여기서 떨어져 죽었던데? <웃음> 나 다... 나 가끔 그러는데 <웃음> 내 강아지가! 어 근데 밑에 그 워든 그 땅이 있는데? 가지 말죠? 나 한번도 어, 안 가봐가지고 안. 저거 저 워든 지금 상태로 못 잡아 지금 아예 워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아까 내가 에메랄드를 봤는데 에메랄드 두개 갖고 있으면 두개 어? 두 개? 하나만 혹시 주실수 저는 이제... <웃음> 아 잠깐만요. 제구멍은 유성한테 줘야 되지 안 가져간다고. 해서. 아 맞네. 음. 아 탈출하려면은 아 남편을 살리겠지 당연히. <웃음> 아 맞네. 그러네. 네, 다음 에메랄드 구하면 드릴게요 캐빈님. 굿. 별로 믿음직스러운 굿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나 너무 믿고 있지. 배신감 보는 굿이었는데. 아헤이. <웃음> 이거 청첩장 빵하자. <웃음> <웃음> 안 줍니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okay, okay.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거를 진짜 공과사 구분 안해 버리네. 아 진짜 안함 진짜. 오케이 okay. 아,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 진짜 배신 안 함. 진짜 배신 안 해. 진짜 배신 안 함. 내가 우리 멤버들은 잘 배신하거든. 근데 배신 안 할게.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공은사 사도 사거든요. <웃음> <웃음> 차라리 마을을 찾을까? 마을 찾아가지고 에메랄드 교환해버릴까?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그냥 마을을 찾자 그니까 러 마을 찾아가지고 에메랄드 교환하는게 더 나을지도 아 근데 언제 올라가냐 저거. 쟤네 저에서 뭐하냐 우리 아까 물 해놔서 그거 타고 올라가는게 가장 빠른데 아, 근데 그 물에 저 사람들이 있는데요? <웃음> 쟤네 뭐하냐 저기서 <웃음> 그 사람 잡고가 뚫고 가야되나? 아! 나 화살 있어 딱대 아니면은 나 어차피 물있어서 이리 와. 나항아 9개 있는데. 아 이거 우리 낙사 노리겠다 얘네도. 아 그러면은 아예 다른 길로 가서. 어 아예 뭐, 뭐 따로 해야 돼 이거 아예 따로 파든가. 여러분 파서 올라가죠. 나만 파는 거 아니지? 아 그럼 그럼 구멍. 어, 교대 아까 교대? <웃음> 교대? 교대 교대 교대 내가 받게. <웃음> 뒤에 내가 막을까? 잠깐만. 뒤, 뒤 온다, 온다, 뒤, 거 온다 거... 뒤 온다 거... 뒤 온다 뒤 온다. 뒤에 온다. 으아 세명네명 어, 네 올라올 때 그러면 캐빈이 막으면서 올라오면 될듯 그냥. 내용함 아, 있어, 내용함. 오케이 굿 굿.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웃음> <웃음> 아 내용함, 내용함, 내용함 사라졌어. <웃음> 내용함 <용암> 사라졌어 미친 <웃음> 이자식, 이자식, 이자식. 덤벼, 덤벼. 덤벼 캐빈, 캐빈 죽으면 안 돼. 안 죽어, 안 죽어. 죽진 않아, 죽진 않아. 하나컷! <웃음> 아나 32% 32% 32% 근데 방패로 막으니까 안달기네 방패 만들어야겠다 우리 구멍 길은! 우리 좀 이제 이제 가자 가자 뚫었나보다 호와 근데 여기 동굴 깊다 동굴 반대편으로 나왔다 와와 와, 거기 네마리 와씨 왜왜왜왜 와. 왜, 왜, 왜. 어, 음? 어 위에 에메랄드. 어? 어디? 위에 에메랄드 어? 저기, 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 저건 내 거. 아니, 꼬몽상? <뮬람 간식> <stylishprovvis> 자, 자, 흥부를 가라. 갈아... 헤이, 헤이. 헤? 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잠시만. 면다 <뮬람 trailers> 죽는 거야. 아, 잠시만, 잠시만. 에 헤이, 헤이. 헤이. 아, 하나는 내가 해도 되잖아. 하나는 줄게, 줄게 하나 내가 할게. 하나 내가 할게. 아, 나나나나 나. 나이스, 나이 하나, 하나 내가 할게. 좀. 에이, 괜죽 아아아믿은게 아니고 아니 hey, hey. 아니 진짜, 근데 hey. 말투가 너무 타격적이었잖아 순간. Hey, hey. 말투 너무 탐욕스러웠어 hey, hey. 솔직히. 이 또불러 내방 옆에서. <웃음> 근처 맞나 혹시? 혹시 <웃음> 어떻게 뭐아나어 어떤... 에메랄드 얻은 거 그래. 어어 <웃음> <오, 오>, 만났다. <웃음> <웃음> 미친 여기 여기. 구멍 어디 있어? 고모.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래, 귀여워. 나 진짜. 그 이사길을 죳. 그 정상으로 갔는데 좀비 4명이 쫓아오고. <웃음> 사람 같은 거 지나가길래 누구세요 하고 쫓아가는데 대답 없길래 보니까 좀비야. 야! 아나 같이 생긴 보라색 아저씨 좀비가 쫓아왔다고. 와, 대박이다. <웃음> 야, 이걸 만나네. 나 진짜 외로웠어. 에이. 잘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만났네, 어쨌든. 너 몇퍼야? 나, 나 13.1퍼. 이 아저씨가 제일 높은 32.77 그 정도면 좀비 아니에요? <웃음> 근데 왜? 곡괭이 들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아! <웃음> <웃음> <일본이 웃음> <곡깅이라서. 웃음> 무섭지 무서워 <웃음> 어떤왜 안죽여 좀비인데? 어? 얘 아니, 지금 길들이고 있는 중이야 기다려봐 그래, 그래 왜 우리 워킹데드도 보면은 그 데리고 다니는 그저런 좀비, <웃음> 좀비 있잖아 왜어 음. 그래 저기 저기. 을이나 샀자 철 있어 철 철? 철 일단 좀 구워야 돼. 뭔 소리야 이거?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어 이거 그엔더 포탈 여는 소린데? 아까 바다 다니다가 그걸 적 유적, 유적 찾았어. 바다 아, 유적? 어, 그 아니 이 정신 아니 살려줬더니만 때려? <웃음> 이거 혹시 그 죽은 사람 왜 나침반 갖고 있는 사람 있음? 나 침반이 없는데 그거가 있어요. 지금 아 저기를 가르치니까 저기가 스폰지역이 유리역하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 네. 저 근데 저주 군대로 스타트 지점은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가자 반대로 아어 아, 뭐야 또 왔어? 죽겠어죽겠어그 보라색 그 사람 만나면 꼭내 손으로 마무리하게 해줘 <웃음> <웃음> 우리 마을을 찾으러 가 이야 이쁘다 여기 여기 이쁘다 야 경관이 참 <웃음> 근데 이렇게 돼있을 때 이거 저어뭔 적... 소리야! 어우 어, 놀래라! 잡았나 본데? 아인데더라도 잡았나 보네 돌돌돌 아, 어. 어... 글쎄? 그냥 겉날개를... <웃음> 근데 그거 <웃음> 왜야? <웃음> 그러게 뭐가 좋은거지 진짜? 야차! 갔어. 아, <웃음> 정말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한다 케빈님! 타세요! 갑시다! 가장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씨 언제 왔어? 어. 어디로 갔대? 그 둘? 뭐야? 저기 저기다.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와, 진짜 살발하다. 살발해. 아, 그래도 리얼, 리얼.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확실히 생존률이 올라가네. 음. 자, 다시 30입니다 다시. 가시덤불이 귀엽다고? 귀여워하는 거 귀여워. 아니, 우리 이거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생존하기 어쩔 어쩔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참아가며. 아, 아 그렇구나. 어우, 스켈레톤 난리다. 어우, 스켈레톤이 많다. 오케이 여기 좋다. 이번엔 내가. 오케이. Let's go. 어우씨. <목을> 아야아야아야아야고 <웃음> 아, 고모 아야. <박음을> 뒤통수에. <웃음> <웃음> 아. 어. 모 뒤통수에 갑자기 화살이 하나가 푹. 아, 개 웃기네. 길이름면 가만히 있는 걸로 하자. 길 이름은 잃으면은... 아, 오케이. 아, 어, 아, 그러네. 눈치 어, 그러네. 누군가 눈치채길 바라야 말이다. 해. 오, 어, 마을이다. 오, 찾았다. 찾았다. 고고고고. 내가 찾았어. 어? 아아 아, 마을이 작아? 저 밑에도 있어. 아밑에어 아, 밑에, 있네, 밑에. 어, 밑에 그래도 있어. 작은 아니야? 그래도 작은 편데 그렇지. 빵도 만들고 교환할 수 있는 주민 있나봐와 감자. 들주이가거 그, 그러니까. <웃음> 지금 주민에 대한 포건, 폭언. 포건과 역설어 뭐야? 준비 왔다. 뭐 벌써 왔어? 어떻게? 어? 아 물을 그렇게.. 좀비가 어디와? 좀비 여기 뒤에! 저 좀비가 그거 아닐까요? 친구 불러오지 않을까? 저아 친구 불러 친구있다 아잇.. 어이 뭐야 이게! 내 말이 됐어! 어? 어.. 뭐야 윤자보기 있어 윤자보기 전쟁이야 전쟁 전쟁이야 전쟁이야 하나 컷! 왜? 둘 컷! 셋 컷! <웃음> 여기 여기 도망간다! 일로 알로 일로와 로와로 이 <웃음> 로아이치. <아이씨를 진정> <웃음> 어디 카. 오, 오. 어, 어, 진짜? 개 조건 좋다. 바꾸자. 야, 디 내놔. 그거랑 에메랄드랑 음. 바꾸자. 뼈가루가 없네. 나 지금? 뼈가루 있어. 뼈가루 있어. 뼈가루 있어. 음. 음.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오케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어, 뭐야? 당근 뭐, 숨을 뭐, 되게, 저, 되게 저 좀비들이 뭐쌓고 있나 봐. 뭘? 어? 제가 보는데 저기, 저기. 아,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여기 산다. 약간 요런 저거 지금 깃발 해 놓은 거구나. <웃음> 아니. 아니, 저런 귀염 깜찍한 짓을 보라색 대가리. <목소리> 여기 보여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집에 저 집에. 어, 정장이 정장 까만 성장인데. 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여 뭐야? 로블록스 죽여 이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진짜 비싸게 생겼다너나 <목소리> <죽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 알지? 뭐, <목소리> 너나 알지? 너다 알잖아 일로와 <웃음> 너 이씨 일로와 잠깐만 얘가 날몇 번을 쫓아온 줄 알아? 아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가두리양식. 아 대가리, 아, 대가리, 대가리 멈춰 시. 각 벌려 어 떨어졌는데? <웃음> 우와 <웃음>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이가 살았어 난 직택이다 난 직택 <웃음> 저 삐낀 <맞다>. 대가리 저 <웃음> 삐낀 <전> 대가리 벨티였는데? <웃음> 어? 저 삐낀 <핀깃> 대가리 <웃음> 벨티에 <웃음> 돈모르고 갔는데? <목소리> 아하하 종 누르고 아하는데아종 <웃음> 누르고 갔대 아, 개웃게 아 지진다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꾸 <웃음> 그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죽어라? <웃음> <웃음> 이 자식아 그거.. 잠깐만 그거,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약간 녹슬게 해야돼 그리고 응응 응. 이거 약간 녹슨 깎인 구리게란 녹슨... 어, 아. 또 왔네 이거 아, 벨트 이지진비가 벨트 <웃음> 좀비가, 좀비가 벨트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아 무슨 컨셉이야 쟤는 진짜 개웃기네 오, 오! 됐다! 약간 녹슨 깎인 s a 계단이 됐어 이제 여기다 밀랍치를 하면, 은밀치를한약간 녹슨 깎인 구리계단 아, 네, g u 이 아, 여기 지금, 여 좌표를 근데 이게 정착을 하면 아마 근데 다른 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도 상황이 바뀌거야 근데 이러면 저게 열심히 잖아응 어. 우리 다른 데 이사 가면 좀 하는데요 그렇긴 해. 하지 와나 이렇게 시간 지나도 25퍼야 그래도? 5%밖에 안 떨어졌네 오호. 어허... 그냥 리얼 아, 격리 야, 해야 되겠는데? 하이 <웃음> 트아흐 <웃음> <웃음> 나 두고 가면 안 돼. 여기 안그런 좀비들 많은데. 나 재물 삼으면 안 된다. 그거 진짜 고려장이다. <웃음> <웃음>